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모바일 게임 개발 본부 멀린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호 PM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업무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멀린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의 개발 스펙이 예정된 일정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가포트 법인 내의 타 부서와 협력하여 게임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사운드, 애니메이션 등 외주사 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가포트를 퍼블리싱 법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작년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타이틀 마술 양품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술 양품점은 마법사가 운영하는 양품점을 주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인데요 마법으로 제작하는 신비한 물품들 매력만점 NPC들과 함께하는 환상적인 스토리 그리고 아기자기한 감성이 돋보이는 SNG 게임입니다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다양한 꾸미기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기존 게임들과는 달리 마술 양품점은 누군가의 사연에 맞춰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선물을 하며 행복을 찾아주는 컨셉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농장 등 현실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들과는 다르게 마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더했으며 여기에 탐험과 제작 등 기존 SNG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술양 품점은 글로벌 런칭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함께 할 프로그래머, 기획자, 그래픽 등 다양한 직군의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걱정 없이 회사 업무를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로 2회째 진행 중인 챌린저스라는 게임 개발 행사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개발비를 지원받아 동료들과 함께 평소에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술량품점의 경우 추후 글로벌 런칭 계획도 예정되어 있기에 현재 다양한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서버, 게임기획, 마술영품점과 함께 나아갈 열정 넘치는 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안녕!